어제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하고 또한 쿠릴 열도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불길한 시그널이 후쿠시마에 비춰지는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태양풍은 초당 55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태양플레어는 오늘 kp지수 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kp지수는 9까지인데 이 지수가 6 이상일 때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오늘 2월 27일 월요일 예상되는 kp지수 7은 태양활동 1주기당 평균 약 200회 발생하는 횟수로 전력시스템의 일부 오작동, 위성저주파항법 시스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 교란이 생길 수 있어 드론 비행은 불가능하기에 오늘 2월 27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공격은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코로나 질량 방출 CME로 인하여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태양 흑전 폭발에 따른 우주자기 폭풍이 지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 흑전 폭발은 지구자기장 및 고에너지 입자의 강도가 높아져 인공위성과 위성통신 gps 등의 부분적인 장애와 북극지방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안전 운행에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나사의 태양 물리학자 인 채널스 박사에 따르면 2025년에 태양 은 11년을 주기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폭풍이라고 불리며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에 의해 다량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고속 분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태양 플레어는 11년을 주기로 한 번씩 폭발했기에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꽤나 자주 관측됐어 왔습니다. 2022년 2월 우주개발 기업인 미국의 스페이스X가 위성인터넷 헤스타링크 구축을 위해 쏘아올린 인공위성 49기 중에 40기가 자기폭풍의 영향으로 궤도를 향해 상승하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 11년마다 흑점폭발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해 태양을 완전히 뒤집혀놓고 태양 플레어를 유발하는 2025년에는 태양극기대에 진입합니다. 캐링턴급 태양 플레어가 발생한다면 전기에 의존하는 우리는 매일 밤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 등 모든 것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몇년 동안 계속되는 세계적인 정전이 있을 것이고 수세기만에 처음으로 어느 곳에도 불빛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